다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없습니다. 나라는 이런 상황이 없을까? 지난 13일 뉴질랜드 하원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 야당인 뉴질랜드 행동당의 시모어 대표가 아던 총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아던 총리에게 던진 시모어 대표의 질의에 대해 아던 총리는 발언 후 말실수를 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총리니다 발언을 끝낸 총리는 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의 목소리와 겹쳐 작게 들렸지만 이 욕설은 국회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됐고 총리는 자신은 그런 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실수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총리의 욕설이 담긴 속기록 사본이 전립선암 재단 자선 경매 행사에 등장한 겁니다.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아던 총리와 시모어 대표가 합의해 속기록 4번을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두 사람은 속기록 4번에 나란히 서명도 했습니다. This is one of a kind s i g n r 2 8차례 입찰이 이뤄진 열띤 경쟁 속에 최종 낙찰가는 10만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에 달했리의 코란 사과와 훈훈한 반전 결말이네요. 정말 의 이야기네요. 우리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알고 계셔서 적은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